자 신속통합기획 예, 오세훈포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근데 이제 수시신청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 예. 자 먼저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먼저 한번 그 신속통합기획 최근에 나온 내용들 보면 네. 자. 최근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 최근에. 예. 우리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게 일단은 민간 재개발이잖아요. 그렇죠. 예, 민간 재개발인데, 자, 우리 신속통합기획을 보면 이번에 이제 5월 8일날, 예, 어버이날이네요. 예, 어버이날 때 나온 이제 자료입니다. 예, 한번 이제 훑어보면요. 자, 신속통합기획. 예, 오세훈포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근데 이제 수시신청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 예.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가 어찌됐든 뭐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예, 그냥 이게 지금 이제 민간 재개발이거든요. 예, 이제 민간 재개발인데 이제 구역 지정까지의 심의 절차를 좀 이제 신속하게 해주겠다. 라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민간 재개발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도 있죠. 뭐 이제 여의도에 있는 한양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목동 쪽에도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이제 가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래서 신속 통합기획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건 아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릴 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신속통합계획 이, 신속통합계획으로 신소, 이 하면 어, 21년도가 처음 이제 그때 우리 공모를 했었잖아요. 네. 예, 공모를 했었고 그다음에 22년도에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공모 방식을 세게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네. 이제 기억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속통합계획으로 이제 공모 방식을 해서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어, 한 마흔 여섯 개인가요? 만 여섯 개 46개 정도가 이제 신속통합계 후보지로, 네. 예, 지금 이제, 어, 선정이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아. 좀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왜 공무방식을 택했을까? 예, 왜 공모 방식을 택했을까? 이거를 좀,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모 방식을 택했다가 지금 이제 수시, 신청, 이제 수시 신청으로 지금 이제 전환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 이유를 제가 좀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조합원들의 동의죠. 그렇죠. 예, 조합원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조합을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도 아무리 뭐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라도 조합원들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추진위원회는 이제 조합, 이 조합, 아, 전체 조합원들의 50% 그 다음에 이제 조합설립인가 조건이 전체 조합원들의 이제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이제 조합설립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발생을 했냐, 했냐면요. 일단 예전에는 이제 관에서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내려줬어요. 야, 니네 한번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줄 테니까 니네 재개발 한번 해볼래?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뭐냐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그냥 티하니 한번 해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재개발 지역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또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갈등이 너무 이제. 이게 표출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이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역도 마찬가지로요. 그렇죠. 예, 정비구역 지정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했다가 주민들의 갈등이 심해서 이제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도 예. 상당히 좀 많았잖아요. 뉴타운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뉴타운도 있었고 재개발도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를 하는 거고 많은 사회적 낭비를 했던 거죠. 예, 주민들의 갈등이 또 이제 너무 이제 이제 갈등이 막 표출화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개발이나 노타운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 중에 그동안요. 네. 예, 제가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거의 한 52%는 52%, 52 정도가 반이 넘죠. 네. 예,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과연 이 재개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써야 되냐?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신속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공모 방식 예. 이 공고 방식은 어떤 거냐면 일단은 먼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지자체에서. 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어느 정도 된 지역에 된 지역들이 공모에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됐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이 구역 지정이 해제되니까 주민들의 갈등을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최소화. 그렇죠. 최소화시킬. 예, 최소화시킬 수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소통합계 같은 경우는 공고방식을 택했던 게 어떤 거냐면 이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공고방식을 택했던 겁니다. 예. 즉, 우리가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 공고방식을 이제 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정비사업, 뭐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정비사업이 탑에서 바텀으로 내려왔던 방식이라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주민들이 이제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주민들이, 주민들의 의견스러움을 거쳐서 주민들이 이제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는 바텀에서 <놀람> 업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고방식을 택했던 것들이 재개발 방식, 이건 재개발 방식이 약간 약간 좀 변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해주기 위해서 이게 사업을 진행을 했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모 방식으로 지금 기존에 모아타운도 그렇게 했었고요. 네, 네 작년에 이제 모아타운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공모 방식을 했던 거고, 이제 신소통학계획도 그래서 이제 공모 방식을 이제 택했던 거거든요. 예,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2월 달에 모아타운도 앞으로 이 공모, 그러니까 그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 수시로, 이제 수시로 이제 신청을 하겠다. 예, 네, 수시로. 네, 그러니까 니네 여건이 되면. 되면 바로 그렇지. 바로 왜 네. 예, 바로 바로 뒤네 우리한테 보내 예 그러면 우리가 선정 위원회 열어서 예 여기에 합당하면 뭐 이제 노후도요건이라던가 이제 재개발 이제 법정 요건이라던가 이런 것들 노, 뭐 이제 주민들 동의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정 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켜 줄게 이렇게 휴시 신청으로 또 전환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신속 통합 계획이라던가 그 다음에, 모아타운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는 공무방식이 아니라, 더욱더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민들의, 그러꼭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 정해진 게 아니라, 이제 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이제 수시로 이제 바뀌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그 의지만 있다면, 또 요건만 또 법적인 요건 뭐, 모아타운의 법적인 요건 아니면 신소통학기에게 법적인 요건만 만, 맞는다면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사업이 상당히 좀 어떻게 뭐좀 예. 빨라지겠죠. 그렇죠. 예. 예. <웃음> 이미 야. 이미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 이다 정해진 상태에서 가는 거니까 일단. 그렇죠.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주민들의 예. 의견 수렴을 한 상태에서 일단 그렇죠. 예. 이제. 수시 접수를 하는 거니까 네. 과거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좀 이제 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재개발 1.0 시대는 끝났고 2.0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디테일한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정책은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게 어. 우리 시민들 삶이나 국민들 삶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하다 보면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이제 부족한 점이 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정책적으로 또 이제 점차 개선해 나가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이잖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재개발 사업도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예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잘안 되고 그 다음에 관해서 하다,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갈등도 좀 많이 불거지고 이러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재개발 사업은 과거하고는 틀리게 주민들의 제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정비, 사업, 이런 정비 사업들이 상당히 좀 어, 스피드 있게 네. 속도감 있게 좀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모아타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보시면 자 이제 신소통학기획도 공모해서 수지신청으로 좀 변경이 된다. 그래서 5월 8일부터 이제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고 매월 세 번째 목요일입니다. 네,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제 가부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시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지신청 여러 군데가 이제 진행을 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어, 지난해와 똑같이 예, 2022년 1월 28일 이제 중공 기준입니다. 예, 중공 기준이니까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근데 이 거래 선정 기준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올해까지는 22년 1월 28일인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내년에 또 네. 후보지 선정할 거 아니에요. 네. 내년에. 내년에 또 후보지 선정을 할 건데 이렇게 보면 후, 후보지 선정할 때는 이제 그때는 또좀좀 날짜가 좀 변할 겁니다. 원래가 처음부터 22년 1월 28일로 정해진 게 23년 말까지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만 이 권리 산정 기준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22년 1월 28일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거는 좀 여러분들 좀어 머릿속에 좀 담아 두시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지 신청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도 지금 노리는 이제 노림수가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죠. 시는 오늘 오는 연말까지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 13만 호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네, 어마어마한 거죠 네. 네,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 6천 호 외에 연내 후보지 3만 4천 호 이상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네, 그러니까 수시로 접수해서 이 정도 지금 어한 3만 4천 호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수시로 이제 더 선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공모에 상관없이 네, 시기에 관계없이 주민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 그러니까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제 제안을 하면 된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재개발 사업이 이제 과거하고는 틀리게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에서 주도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주민 제안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하나하나 좀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바뀐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재개발 시장에 대한 투자도 많이 좀 바뀌는 거예요. 예전하고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는 이런 정책적인 방향성이 이제 바뀌면 투자에 대한 방향성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재개발지역, 정비사업지 뭐 이런 거에 좀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항상 저희 부동산 성공투자와 그 다음에 부동산쇼와 네. 함께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웃음>